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자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앞에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 라이젠, 포, 7000시리즈, 라파헬 이제 드디어 못보만 되는 어, 소켓이 제대로 눌러주는 그 신형 a m d CPU 리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냥 뭐 어, 스펙은 생략할게요 왜 생략하냐면 코어스는 똑같고 뭐 클럭 좀 올랐고 뭐 나노 오나노 공적으로 바뀌었고 아이오다인은 6나노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이러데설명 드릴 수 있긴 한데 이미 매체에서는 저보다 하루 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세 스펙 정도는 여러분 보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체에서 약간 부족한 점을 어 꼭꼭 집어주는 게이밍 비교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12세대 값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그 리뷰했는 게 있어요 12세대 리뷰했는 거 영상 기억나시나요? 이 요, 요 영상 이요 영상 보면 은 상구지치 토탈 최고 옵션에 대충 140프레임 정도였죠 여기 보면 어 얘는 140인데 밑에는 왜다150 되지? 그것도 150 중후반이네 거의 10프레임 증가했네 어, 세가 버튼 레이더 보시면 은 180이죠 여기 보면은 가장 높게 옵션 했을 때 180이에요. 근데 문제는 12900만 180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분명히 i5랑 i7은 170이나 160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얘네들도 180이 나옵니다. 혹은 170. 어, 평균 10정도 올라갔어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디비전은 165였는데 여기서도 그냥 160으로 나와요. i 5보면소폭오르긴했는데 게임이 좀 이상해요. 초창기 찍었던 영상보다 프레임이 증가한 걸볼수 있었다. 그럼 성전이 뭐가 바뀌었는데요? 성전이 뭐 글카가 바뀌었거나, 뭐 램이 바뀌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메모리 썼고, 그리고 글카, 내가 늘 쓰는 화이트 스틱스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다만,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이 변경이 됐고요. 바이오스 최신 버전 덮었고요. 거기다 에 윈도우 11 포맷하고 최신 버전 다시 깔았습니다. 게임도 다시 최신 버전 싹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로 설치하니까 i9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i9은 진짜 별 차이가 없었는데 i7이나 i5의 평균 프레임이 한 3종 게임이 증가하는 거볼수 있었어요 뭐 사펑이나 아니면은 새우퉁 상구지 토탈워 요 정도에서 증가를 하더라고요 아 성전이 성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에는 없는 거지만 포로자입니다 포로자는 게임 돌리는 옵션이 다 나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i5 한번 포르저 돌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i5 포르저 돌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메모리 오버 같은 거안 했어요, 안 했고 요걸 끝까지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비주얼 설정, 게임 버전, 드라이버 버전, 뭐 윈도우 버전, 해상도 이런 거쭉다 나와요. 이거를 스크린샷을 박가서 여기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겠어요그 다음에 i5 말고 i9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CPU 시뮬레이션이나 CPU 렌더링이 272에 150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i9 값인데요. i9 값 보면 은 분명히 CPU 시뮬레이션 렌더링은 i9이 훨씬 잘 나와요. 근데 프레임이 이상하게 R5 잘 나왔다 맞죠? 에이 니가 옵션 잘못 준거 아니냐? 옵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R5 옵션하고 i9 옵션 보시면은 게임 버전이나 드라이버 버전 똑같아요 게임 버전 드라이버 버전 똑같죠 해상도 똑같고 비디오 메모 시스템 메모리 쓰는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썼고 3980에 여기는 12600K 여기는 12900K입니다 옵션도 어 꺼진 꺼진 높은 매우 높은 최고 옵션 뭐 높음 높음 다 똑같죠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i9이 i5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청자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야, 이거 벤치하니까 이상해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뭐, 이 코어를 꺼보거나, 하이프스레딩을 꺼면은 프레임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띠 꺼보니까, 어? 어? 하면서 프레임이, 어, i7하고 근접할 정도로, 이, 몇몇 낮은 게임들 다시 복구가 되려고 되더라고요. 상구즈 토탈하고 포르자, 사펑 요세 가지 게임이 살포시 복구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뒀습니다 마이션 900K 손안 대고 그냥 돌렸을 때랑 마이션 900K를 뭐 이퀄을 끄든 하이퍼 스레딩을 끄든 어떻게 프레임을 좀더 올리려고 노력했을 때. 근데 보통 이 기본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 편집할 때는 위에 걸 썼고요. 여러분이 아, 손대가지고 그래도 i7보다 프레임 좀잘 나오게 만들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궁금해 하실까봐 손댄 디라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거예요자 그렇게 12세대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 마이션 900k 는 사실 구버전 드라이버나 바이오 썼을때랑 지금 썼을때랑 똑같이 나오는데 어... 마이션 700k 나마이션 600k 는 최신버전을 올리면은 몇몇 게임들이 프레임이 증가하더라. 특히 상구치, 토탈워나셋드오브 틈레이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오른게 눈에 보였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이거는 12900K가 낮아진게 아니고 12900K는 그대로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1 2 7 0 0하고1 2 6 0 0이 게임 프레임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보면 은1 2 9 0 0하고 12700K의 시점 게임 평균이 프레임이 매우 근접해요. 1프레임밖에 차이 안나요. 물론 i5는 여기에 끼일 건 못됩니다. i5는 10몇 프레임 차이나기 때문에 <웃음> 사실 끼일 건 못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서서서 바이오스 만져주면은 확실히 i9이 i7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 보여줄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체들도 분명히 윈도우를 새로 깔고 뭐 드라이버 다 새로 잡고 그런 매체도 있었겠지만 바이오스도 업데이트하고. 바이오스는 귀찮아서 뭐 손도 안 댔고 뭐 드라이브 그래픽 드라이브 정도만 바꾸고 한 분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12세대 성능이 좀덜 나올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편차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우리는 하나 알아뒀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어 버전업해서 i5, i7은 좀 올라가더라. 이 정도로 적어놓을게요. 자 이제. 그런 외부 요인 빼고 7 0 시리즈랑 직접 비교를 해 볼게요 7 0 시리즈도 사실 제가 돌렸을 때 초창기 1.01 완전 초기 베타 바이오스 썼던 스텔 레전드 보드 썼는 거랑 그리고 1.06 그나마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던 타이치 보드 썼을 때 프레임 값이 달랐어요 타이치 보드 쓰니까 한 1.5 정도 어,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1.5% 정도 그래서 이걸 두번 찍었어요 아마 제가 커뮤니티에 투더툴 되면서 다시 리뷰하고 있다 그랬을 겁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10종 게임 평균 보면 은그 I9 손댄디를 보더라도 사실 7000CG가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은 못 이기는 7000CG는 7600X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대기 전기준을 보면 은 7000CG가 싹다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 이깁니다 완봉승 해버려요 그러다가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 9 0 0이손안 됐을 때는 얘가 완번승을 해버려요. 그나마 i7이 이제 고사양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선빵을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프레임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0종 게임 평균을 보는 게 맞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7000 시리즈가 소폭 i9도 잡더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놀라운 거는 원래 1% 프레임 AMD 제품이 많이 쳐졌죠. 밑에 거 보시면 알겠지만 5000 시리즈는 진짜 차이 많이 났어요. 12세대랑. 근데 그것도 비슷하거나 약간 처지거나 할 정도로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그 리사스 누나가 얘기했던 <웃음> 어, 우리의 막내 7600X가 1 1 9 0 0 k 를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 옛날 버전의 윈도우를 그대로 깔고 썼거나 뭐하여튼 간에 바이오스를 뭐 변경하니까 그랬으면 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하고 뭐손다 봐가지고 저도 프레임 잘 나오게 한다 쳐도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은 7000 시리즈의 최대 표준 메모리는 5200 입니다 이걸 5200 짜리 썼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막내가 12900K를 이겼을 겁니다 미묘하게 큰폭으 이기는 거 아니고 미묘하게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대놓고 뭐 0천 시리즈가 1 2세대를 확실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정승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어... 나는 시기를 보면 은 아쉬울 수는 있고 그래도 12세대한테 밀리진 않았다 정도로 결론을 낼게요. 근데 진짜 솔직히 0천 시리즈가 아쉽다고 하는 이유는 5800x3 d 때문에 그렇습니다. 5800x3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7천 시리즈한테 밀리지 않고 이기고 그리고 저사양 게임이나 인기 게임을 포함했을 때도 여기 있는 7천 시리즈랑 비등비등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는 좀 고사양 게임 위주로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5,800 X3D가 7천 시리즈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임도 있습니다. 아 그런 매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 국내 인기 게임도 있죠. 카스, 롤,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거 위주로 넣었을때는 7 0 0 0시즈도 나름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봤을때 5 8 0 0 3 d 랑 격차가 별로 안나 보일거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가면 은5 8 0 0 3 d 가 확실히 잘 나오거든요 로스트아크 특히 여기 강점 엄청 많이 보이고 메트로 엑스더스에서도 이기고 포르자는 살짝 밀리긴 하는데 추측 넘어갔을 때 세도 버튼 레이드도 꽤나 큰폭을 이기고 디비전도 좀큰폭을 이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선별하냐에 따라서 5 8 0 0 3 d 가 7000시리즈를 아예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재결과 깔아 왔을 때는 그냥 7000시리즈하고 5 8 0 0 3 d 는 비등비등 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7000시리즈 삽니까? 5 8 0 0 3 d 가 보드값도 싼데요 랭값도 싸고 여러분 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근데 7 0 시리즈는 사실 그 7700X 위에 보면 은 멀티 성능이 꽤나 큰폭 올랐고 싱글 성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 비슷한다고 한들 지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결론이 이렇습니다 12세대랑 젠4랑 비교하면 은 비슷하거나 젠퍼가 살짝 이겨 근데 어, 젠 젠3는 큰퍼그 차이 나고요 큰 퍼그로 차이 나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여기 위에 5803D가 있어서 여러 <웃음> 입장에서는 아 이거 신용인데 5 0 0 0 3 d 랑 별반 차이 안나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12세대하고도 큰 차이가 안 나네. 대충 이렇게 결론 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하고, 오버하고 난 뒤에 성능을 제가 여기에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뭐 영상은 따로 편집해서 안 올려드렸지만 제가 폴더를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폴더 보시면은 일일이 램모버하고안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찍어놨어요. 라이젠 마스터도 찍어두고 그냥 편집하자니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해뒀다 보시면 될 거고요. 아 메모리를 6000으로 똑같이 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이 비슷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어, 위에 보면은 얘네들 한22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220, 220, 얘네 210도 안되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8프레임 정도 올랐죠 6프레임, 6프레임, 뭐 8프레임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000CG도 보면은 대충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8, 9프레임 올랐어요 조금 돌라서 얘네들도 오른 게 눈에 보입니다. 다만 뭐 7,900원 좀덜 차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격차가 더 줄어들어요. <웃음>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 격차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어서 레모버 하면 12세대하고 7천 시리즈는 게이밍 성채는 사실 유, 유의미하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뭐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도 에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거요 5800 3D도 사실 여기에 보면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긁어 보면은 어 12600K만 유독 좀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대체적으로 AMD 제품이 조금 더 프레임을 높게 보여주긴 하는데 큰 차이가 안 나요. 맞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메모리 오버하고 난뒤의 성능 대체적으로 비슷비슷 비슷. 젠3 말고 대체로 비슷하고 미묘하게 젠4가 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멀티성능하고 싱글성능도 꽤나 중요하죠. 이거는 작업에 지출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올라가볼게요. 어 이거 제가 기억나는게 확실히 있는데 싱글성능이 29%나 오른다 그랬어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싱글 성능, 제가 보니까, 7950X 기준으로 봤을 때, 2065점이 나왔습니다. 2065. 여기 나누기 하면 되겠죠? 뭐, 기존 제품, 1531. 5950X가 1531이었거든요? 이렇게 나누기 하면, 34%, 3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보드에 따라서, 1950 점수가 좀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감안, 감안해서 본다 쳐도, 이게 진짜 잘 나온 애들이, 1600점 조금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070 나누기 1600점 정도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럴때는 얼마입니까? 29%죠 그래서 아마 진짜 좋은 보드를 넣었고 그 바이오스 버전도 싱글 스 클럭이 잘 터지는 기준으로 봤을때 29% 차이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는 거예요 나는 과장했다 생각했거든 솔직히 AMD 설레발이네 29%는 뭐 뭔가 제일 잘 나오는 거 기준으로 얘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멀티 성능더큰 폭으로 차이 난다. 38375죠. 이거 나누기에서 얼마입니까? 2576이지. 얘 p 비어 켜도 280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막 50% 가까이 증가되고요. p 비어 켰다 쳐도 나누기 2800이란 말이에요. 아, 2800, 28000 그러다 쳐도 30% 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멀티 성능도 진짜 큰폭으 올랐다. 그래서 사실, 이제, 5000 시리즈하고 이7000 시리즈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이 다용도로 PC를 쓴다 쳤을 때, 특히 멀티 성능이 많이 필요한 용도로 쓴다고 쳤을 때, 뿐만이 아니라 싱글 성능이 필요할 때도, 그냥 큰 영역이 차이 나요. 7000 시리즈와 5000 시리즈는 감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정말 많은 성능 증가가 있었다. 30%는 한 세대에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진짜 크게 올랐어요. 어, 그러면 뭐 인텔하고 비교하면 어떤데요? 인텔의 싱글성능하고 비교해도 사실 꽤큰 폭으로 이겨, 이겨요. 이 정도면 10% 는 차이 나죠. 10% 차이 나나? 2065 나누기 1852 해보면 되지. 어, 10% 차이 정도 나죠. 그래서 인텔의 싱글성능도 10%로 이겨버리고 멀티성능도 거의 막3 0 이겨버려요. 그리고 전력소비량은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쟀을 때는 사실 둘다뭐 PBO도 안키고 전력자 해제도 안하고 봤을 때는 많이 차이 안 났어요. 한 10에서 20W 정도 차이납니다. 서로 최상위 제품인 790이랑 12900K랑 비교했을 때요. 둘다 해제하고 하면 은또그것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 20W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90X가 10% 정도 더 먹습니다. 하지만 신규성능 10% 멀티성능이 30% 높기 때문에 전성비는 7190X가 좋은 편이겠죠 그러면 선배님 7000C 단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온도 AMD의 PB라는 기능 Precision Boost라는 기능은 온도가 허락한 한그 뭐지 TJ Max 기준이라고 봐야 되나 95도까지 온도를 최대한 올려 가보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온도 그냥 95도까지 때려박더라도 클럭 잘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X73이라는 최상위 쿨러를 이용하는데 불구하고 대부분 CPU가 90도 정도 찍혔습니다. 90.3도, 89.5도, 93.1도요. 7700X가 알죠? 얘 구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CCD 한 개짜리 구조라서요. 그리고 그나마 리고그 7600X는 PBO를 키지 않으면 공냉으로 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AG620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어쨌든, 얘네 구조 투수상, 온도가 높게 찍혔다 그거는, 뭐,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온도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온도가 높은 건 맞는데, 사실 AMD 그, 젠3도 처음 날때 온도 좀 높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잡혔죠. 악에서 버전 많이 업데이트 하기도 했고, 어, 뭐, 그것 뿐만이 아니라도 사실 PBO 움직이는 기제도 좀 바꾸기도 했고 뭐 기본 작업도 나아지기도 하고 뭐 개선된 것도 있고 비젤에서 비트로 오면서 뭐 다양하게 뭐버무려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00 시리즈도 뭐이 상태로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 온도를 찍는 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온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다 높을수록 뭐또 온도를 잘 잡을수록 클럭이 잘 터진다는 것은 쿨럭값에 여러분 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소긴 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갑니다 멀티성능과 신고성능 어우, 어우 리산수 누님 이야기한대로 잘 나왔다 30% 이상 증가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왜 유독 FHD 기준으로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3080 사용유저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FHD 사용유저가 60%에 다달하고 UHD는 1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가 QHD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FHD 유저로 얘기하게 됩니다 CPU는 아무래도 프레임이 많이 나와야지 CPU 성능을 알아보기 쉽게 좀 이게 간극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 고해상도로 가면은 GPU가 먼저 한계가 걸리기 때문에 CPU 순수성능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FHD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실성능을 봤을 때 UHD나 QHD 더 유리한 CPU 수, CPU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어 거기에서는좀더 가성비 좋은 CPU도 쓸수 있지 않나요? 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어, 많이 쓸것 같은 많이 노릴 것 같은 7700X와 1 2 7 0 0 k 5800X의 QHD와 UHD 프레임입니다 어 여기서도 사실 7700이 제일 잘 나오긴 해요 190프레임으로 근데 1 2 7 0 0 k 에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한 8프레임 차이 나요 182프레임 정도로 그리고 5800X는 차이 좀 많이 납니다 QHD에서 거의 20프레임 차이 나니까 에이 성전이 뭐 고사양 게임은 별로 차이 안날것 같은데요. 하실까봐 고사양 게임도 안 볼까요? 사펑 고사양 게임이죠. 십몇 프레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은 엄청 많이 차이 나요. 4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디비전 고사양 게임이죠. 8프레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도 1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셀가브 튼네이더 고사양 게임이죠. 1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 2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상구지트 토탈어 진짜 고사양 게임인데 최소 프레임 10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4프레임 차이 납니다. 포르자 같은 경우에도 8프레임, 그리고 최소 프레임 10프레임 이상. 메트로 엑스더스는 그나마 좀 차이가 적게 나는데요. 4프레임 차이 나지만, 최소 프레임이 꽤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차이 좀 나요. <웃음> q c d 에서는 <웃음> 3080급만 쓴다 하더라도, 이, 1700, 뭐, 7700X와 비교했을 때, 5800X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f h s 쓰든, q h d 쓰든, 웬만하면 CPU에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080 이상급 그카게 쓴다라면, 어,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UHD 볼게요. 아 그래서 선생님, 4K는 별 차이 안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웃음> 12700K하고 비교해보니까, 5800X는 4K에서도 차이 좀나요 이, 뭐, 프레임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롤이나 배그 같은 거. 로스트하크에서도 뭐, 10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레트로는 3프레임. 포로자 4프레임. 얘네들 프레임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3, 4도 적은 폭은 아니거든요? 사무지 토타로는 2프레임 밖에 차이나지만 최소 차이가 꽤 크죠? 섀도우 튼레이더 2프레임, 디비전 5프레임, 사풍 7프레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K에서도 CPU 편차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4K에서는 인텔이 대체적으로 AMD보다 고사양 게임에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사양 게임을 포함한다면 여전히 7700X가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고사양 게임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보면은 1.7프레임 차이니까. 여기선 체감이 거의 안될 영역이고, 저사양 게임 포함하면 확실하게 7700X가 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4K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3080 봐가지고 그나마 이뭐 100프레임도 안 나오는 게임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덜 나는 거지. 사실, 244 모니터 쓴다고 오션타입에서 100프레임 넘어가면 이거보다 편차가 더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출시될 뭐 4080이나 4090 쓰면 은 당연히 3 0 8 0썼는 것보다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CPU 영향은더 크게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형 CPU와 신형 그래픽카드 같이 사실 분들은 어... 뭐그래 신형이니까 7700에 4090 넣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신형 글카만 가져서 쓰겠다 구형 CPU에 그러면 5800X3D가 아닌 이상은 프레임 차이가 4K에서도 제법 날 것으로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은 프레임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AMD의 7000 시리즈가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 프레임 격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텔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향으로 쓰냐에 따라서 144 모니터에 최대한 맞춰서 프레임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나는 뭐 4K 60프레임 짜리 모니터 쓰니까 어차피 프레임 뭐60 위로 잘안 올린다. 요거에 따라서 인텔, AMD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중립적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참. 여기서 오버워치는 위에는 있었는데 생략이 됐는데요. 왜 생략됐냐면, 섭정돼가지고, <웃음> 그, 벤치를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버워치2로 통합돼서 없어졌어요, 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버워치는 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프레임 낮아질수록 인텔의 강점이 보인다. 자이 항목에 어 젠3와 젠4는 4K UHD 에서도 제법 차이가 난다. 어, 그리고 12세대는 적진 않겠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프레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유의미한 좀 유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로 적을게요 그리고 5번 윈도우 11, 윈도우 10그 중에서 어느 게 프레임이 잘 나와요? 물어보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7700X 교차 검증 해봤어요 윈도우 10으로 돌렸을 때랑 윈도우 11로 돌렸을 때쭉 보니까 그래도 윈도우 10이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와요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좀 진짜 미묘하게 미묘하게 앞서는데 보시면은 상공지 토탈로만좀 차이가 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인기 게임 포함한 구종 게임 평균 프레임이 2프레임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봤을 때 1.3프레임 정도가 윈도우 10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윈도우 10 까세요 윈도우 10이 지금 윈도우 11 보다는 버그도 적고뭐 어, P코 E코 합쳐진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7000C 쓸 때는 전혀 펠티트가 없어서 그냥 윈도우 10 까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 2 7 0 0을 제가 아, 윈도우 10도 패치해서 많이 해결됐나 싶어서 돌리다가 <웃음>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최소 프레임 11로 나와있죠. 이거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윈도우 11로 돌릴 때는 전혀 이상함이 없었는데 얘를 윈도우 10으로 돌리니까 윈도우 교체 검증 있죠. 얘가 뭐냐면 12700K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처음엔잘 나오다가 특정 구간에서 문 갑자기 바바바바바바 떨어져요. 자세히 보세요. 맞죠? 프레임 박살나죠? 지금 화면이 끊긴 건데 컴퓨터 렉이 아니에요. <웃음> 최소 프레임 방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윈도우 10에는 12세대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12세대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 11로 강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임 몇종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일단 대표적인 얘가 산타로 산구지 토탈로가 프레임이 확실하게 쳐지고요 뭐 쭉쭉쭉 보시면은 그 메트로 에스덕스도 최소 프레임이 좀급하워쳐지더라고요 62에서 46으로 떨어져 가지고 얘도 출렁인게 눈에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12세대를 쓴다면 어쩔 수 없이 최소 프레임 차이가 워낙 격차가 크니까 윈도우 11로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게이밍에서 궁금했던 거를 대부분 다 풀어준 것 같아요. 어, 젠포는 위식 12세대는 여전히 위11 쓰세요. 온도미 소비전력 와 뜨겁다. 전성비는 좋다. 리뷰할 때 결과가 다른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12세대 어, 최신 패치하면 성능이 소폭 증가한다 이거 안해 가지고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보드에 따라서 <웃음> 젠포의 성능이 달라진다 어, 특히 바이오스 보죠 제가 보드를 3개 갖고 있는데 세개다 다르게 나와요 세개다 <웃음> 다르게 나오니까 보드에 따라서 젠퍼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폭이 아니에요. 1. 몇 퍼센트 좀 차이 나니까 원래 서로 비슷했다 그러면 1. 몇 퍼센트 높으면 뭐예요? 이기는 거지. 맞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고사양 게임 위주로 찍으면 인텔에 유리하고 인기 게임 비교적 저사양 게임 위주로 찍으면 AMD가 유리합니다. 근데 대부분 매체들 보면 은 고사양 게임 위주로 찍었어요. 사실 저도 고사양 게임이 거의 7종에 저사양 게임 3종 아니다 고사양 게임 6종에 저사양 게임 저중사양 게임 4종이 더간것하거든요 사실 인텔한테 좀 유리하게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딴 매체들 보면 저보다 더 심해 그냥 막 고사양 게임만 9개 넣어놓은 매체도 있더라고요크렌저에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이걸 게임을 어떤걸선별하는에 따라서 사실 좀 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참고 저같은 경우에는 늘 찍던 게임으로 보통 찍기 때문에 특히 뭐 요번에 특별하게 AMD가 좀유력하 찍거나 그런건 하는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름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여러분한테 리뷰에 따라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자 30분 넘게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임 리뷰 였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나머지 의문 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권장 쿨러나 아니면 뭐 메모리 오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나올 B650, X670 보드 품질율표 이런 건 차차차차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참 내장 그래픽 성능은 형편없습니다. <웃음> 공짜로 그냥 끼워줬다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화면 표식이더라고요. <웃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결론이 뭔데요? 7000C 지금 살만한가요? <웃음> 아, 게임밖에 안하나 봐. 5800C 사시고. 어, 혹시 7000 시리즈 자금 용도 쓴다 그러면 뭐 7900이나 7950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은 13세대까지 나오는 거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진짜 빠이빠이